항상 작업을 할때 같은 동정업계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탑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동정업계 사람이 아니라 대중들이잖아요. 실제로 그 음악을 소비를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기술을 쓰던 뭐 어떤 걸 하든 간에 내가 여기서 이거를 잘못 쓰고 있다. 잘못 배웠구나.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서 그냥 요 음악을 만들었어. 내가 좋아서 이런 음악처럼 한번 만들어 봤어. 어떠니? 라고 뻔뻔하게.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계속 아나 어, 이거 아직 부족한데 나 이거 못했는데 아직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에 이거를 사람들한테 못 들려주고 결과물로 못 만들어내면 발전이 너무 더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내가 작업을 했으면 이 정도에서 나는 내가 지금 아는 거에서는 할 만큼 했어 부족하겠지 다른 곡또 쓰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일단 내놓, 내놓고 듣는, 듣는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얻어야죠. 그 피드백이 전문가의 피드백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피드백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하, 그게 쉽진 않죠. 나 어렸을 때 어, 음대 가겠다고 집에서 맨날 피아노 치고 맨날 작곡하고 노래 만들고 막 집에서 크게 틀면 가끔씩 엄마나 아빠가 문 똑똑 두들기고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한마디를 하셔. 그럼 그게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 엄마가 뭐라라, 아빠가 뭐라라 막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 지금 상태 보면 진짜 병신 같은 짓인 것 같아. 아무것도 뭐, 뭐 실제로 그때 어머니 아버지나 뭐 음악을 많이 듣고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인간적으로 그 음악에 대한 독후감을 드린 준 거란 말이야. 어, 어떤 어 사운드 누구의 숙례를 내기 위해서 어떤 사운드가 필요하다 어떤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테크닉이 이거다 뭐 리버브에 디스토션을 걸고 뭐 어쩌고 페이즈가 어쩌고 뭐막 나오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의 감수성과 감성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테크닉이 필요한 거지 기술만 있고 프리셋만 있으면 뭐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전달력이 없잖아요 일단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하고자 하는 얘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음악을 쓰는 거고 누구는 그림을 쓰겠고 누구는 영상을 쓰겠고 누구는 요리를 쓰겠고 본인은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하는 그 곡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 설득력이 없으면 기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레퍼런스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빨리빨리 배워가고 표현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필요한 거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노래의 탄생인가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 아마추어들이 그 글을 쓴거 가지고 멜로디를 붙이고 곡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다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고자 하는 얘기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 음악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내 음악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어, 퍼퍼스 없이 이는는는조 조금 조금 자만한 거야좀 거만한 거같 n 물론 자기 음악, 자기 오리지널 o p 계속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내는 거 되게 좋아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본인 트레이닝을 자기 수련을 하는 거는 카피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스스로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 내가 좋아 제일 좋아하는 음악을 그 사운드를 따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샘플을 수집을 하고 요즘에 샘플 가지고 음악을 많이 만드니까 이것도 되게 좋긴 해요. 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래도 어 스스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스스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과 되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